Good evening 47. Your targets are Dr. Pavel Friedl e and Dr. Akane Akanawa, brilliant and unethical transplant surgeons. Both were involved in performing an operation on a billionaire's son. However, the organ had been sourced illicitly in Central Africa and the patient died of hemorrhagic fever shortly after. We have located the targets at Gamma in Hokkaido, where they are key members of staff and will enjoy a great deal of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within the facility itself. The client offers a substantial bonus if the targets are eliminated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 death of their patient. As you know, the Gamma facility has worked with infectious diseases, so you should be able to find something useful on site. And I know you appreciate Poetic Justice. The clock is ticking. 47. Good luck.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파세프입니다. 네, 지금 날이 더워요. 네, 선풍기를 괜히 끊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소리 들리면 큰일이니까 일단은 얘네 둘을 죽이는 임무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나? 아까 전 영상 보시면 안되지만 죽여선 안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션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하고 스펀지역은 여기로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한정타겟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안돼 잘한번딱한번 밖에 못죽여 로딩 좀 기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한정들은 다, 다 처음에요, 이 일단. Good 47. I have an u p d Gamma facility has continued their the 2 b a n c o m h e m o r r h and may have several samples in storage. b i location of t h t u a l r e q 도대 체 어디 로가야 한다 했더라. n <목소리도> t a l s 잠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좀 이거였나? 아, 몰라. 이거 한정암살 때는 공략법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47. Those samples should be exactly what you need. You're not on the market. Mind you, you g o t t be c a w h t h a t s kind of fun. It is. So just put o You don't want to end up s t a n back. l e t m e d o my must have b e 되겠지. 난나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마도. Maybe. 너 여기 들어가. 코인 어디갔더라 동전 잃어버렸네 망했다 저기있다 꼈네 저거 뭐주소 跳跳跳跳跳跳. t m a That was exciting. I got a big nothing here. Have a great night, Doctor. What do I see? o n o w you a sometimes pleased. t o g h t o saw t h a t on y o r y Evening, Doc. t h yes. i s vending machine h a t w s made j o e 아왜 제가 와 맨날 대충 여기다 짱장 받아가두면 돼 짜증나게 쓰리. 영상이랑은다르잖아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쏴죽으면은 당연히 내가 죽고이 가마라는 병원이경비원이좀있는병원이에요 최신의 있원이라면서경비병이총을들고다녀이게말이 돼? 일단 전원부터 죽인 다음에 또위층으 잠시 올라가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끌어 미제 Please come to the h you 코인에 못 먹고. That was for Mr. Jason Portman. A doctor will e s c o 아 이번엔 재야. 너도 여기 짱 막혀 아 맞다 어을거 없고 우리 여학자님 안에 들어가셨네. 잠시 기다려야겠네요. 아, 그래, 여기는 홋카이도라서 춥겠지만, 여기는... 저기는... 여기는... 게임 속은 홋카이도라 덥겠지만, 춥겠지만, 여기는 더워 진짜 하긴 여름이니까. 제발 좀 나와라 어차피 못 꺾이는 거지 뭐 금새 꺾이는 게뭐 고통스럽겠냐 음 알아 이제 온다 이번엔 얘네야 얘들은 계속 바꾸겠다 아거 들어가네. 그냥 쏴 죽이고 싶은데 참는다 좀. 성질가더 치트치고 싶지만 치트로 했다가는. 이목 먹을게 뻔하니까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진짜 히트맨 너무 기다리는게 많아요 게임이 저역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해 뭐 이건 사실이지만 스나이퍼 엘리트 같은 게임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다리는 게대단수더군요 <웃음> Welcome to the hell. 봐봐, 죽는 건 쉬워. 목좀 꺾는 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뭐 사람 수가 이렇게 넘쳐난 건 문제지만. 그럼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가야하냐? 잠시만요. 위층으로 올라가야하네 여기서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아닌데 으아.. 됐어 <목소리> 저 닥터 양반을 찾으라고? 쇼. 어디 있는 데씨 <웃음> 식당에서 와인 좀 먹어 놓을까? 어디야? Director's orders, sorry. Can't let you through, Doctor. Just doing my job here. Don't hate the player, hate the game. <laughs> <laughs> What? Huh, I didn't like the sound of that. 응그 All right, kid. You can come out. I heard it. 심네. 근데 이거 약을 써야 하나? 약안 써도 되겠지뭐 어차피 사일런트 어쌔신으로 얻어야 할 보상들 다 받은 몸이라 밥 먹고 이거만 했거든. <웃음> 한장 미션 하면 히 한정 미션 나오면 히하면 반드시 켜요 저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좀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네 사일런트 어세신 안좋아 <웃음> 사기네 이거 뭐 게임이 뭔가 잘못된거야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